굴값도 먹고 싶다. 양념게장. 야 라면이랑 양념게장 붙이고 그냥 뒤질래 진짜? 시작하기. 음... 토스트 대 조개구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르는 거잖아, 그지? 어, 근데 이것도 좋은데? 가리비한테 눈이 많다고요? 아, 진짜? 어, 그러더니 빨간색. 리 <웃음>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거 딱히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저한텐 별로 타격이 없네요. 그러든지 말만 지 있으면 되지.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토스트 갑시다. 왜냐면 지금 조금 토스트를 먹고 싶기는 해. 쌈박 음. 스테이크 대... 스테이크? 야 이건 당연히 그냥 스테이크 아니야? 와. 아나 묵사발 되게 좋아, 해 근데. 음. 수육국밥 육회야 아.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초장부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 육회가자 국밥도 없고 야, 양념을야 라면이랑 양념게장 붙치고 있냐 뒤질래 진짜? 이거는... 나 이거 아 윙만 저렇게 버팔로 윙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야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좀 심했다 이건 여름 음식이고 이건 가을 음식이잖아 하... 콩국수 존나 맛있는데? 나 찜닭 얼마 전에 먹었거든? 콩국수 먹은 지 얼마 됐으니까 콩국수로 하자 음. 야이 악마 새끼들 진짜 이거? 어? 라이다 이것도 그냥 그렇고, 이것도 그냥 그런데... 음... 음... 문어주 해로 가자. 나, 깐쇼새우를 제가 안 먹어봤어요. 근데... 새물짐 갑니다. 왜냐면 여기 숙주인지 콩나물인지 이게 존나 맛있거든요. 콩나물 밥치지 아, 이 치즈 퐁주지 콩나물밥을 누가 먹니? 씨 메밀국수, 해신탕... 해신탕... 뭐야? 뭐... 보신탕 같은 느낌인가? 뭐 해물로 보신한, 몸보신한 그런 탕이라는 건가? 메밀국수? 나 그냥 그래! 이걸로 가자! 음. 아, 해물탕이야 삼계탕이 해신탕이야? 아닭 한마리! 카레돈가스 덮밥! 나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닭 이렇게 끓여먹는 것도 별론디? 돈가스 갑시다! 골뱅이 무침이 철국장 누가 먹니? 과메기 존나 맛있어! 아 이거는 솔직히 돼지껍데기도 괜찮긴 한데 또리탕이 훨씬 낫지! 응. 와 제가 누룽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곱창, 갈비탕. 야 이거는 고기지 고기. 저건 내장인데 고기인데 내장밖에 없는 거고 이건 고기가 있잖아. 떡순티 수제 소세지. 나는 이거. 수제 소세지가 조금 더 이게 찹찹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야씨 <놀람> 이건 냉면이지. 잔치국수야 이거 쌀국수는 나는 그냥 그래. 물회. 이야 물회 존나 맛있지. 훈제치킨 산낙지. 산낙지 존나 맛있는데. 조금 더 군침 도는 걸 고르자면 약간 산낙지 떡국 물냉면 비빔냉면이 올라갔으니까 떡국을 보낼까요? 근데 나 떡을 별로 안 좋아해 물냉면 가자 음. 선택도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오리굴비와 <웃음> 이것도 맛있긴 한데 근데 불족발은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맛있진 않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불족발보다 여러분 냉채족발이 더 맛있어요 와 이거 오코노미야키 잘하는데 가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음. 진짜 맛있더라 야 쫄면 맛있긴 한데 감자탕 하, 굉장한 고민이로다 고기로 가자 불만도 추어탕이야 야, 추어탕이지 추어탕 존나 맛있는데 야 여러분 미꾸라지 튀김도 진짜 맛있거든요 아 존나 갑자기 배고파질라 그래 미XXX. 와 진짜 존나 맛있는데 저거 진짜 아 존나 맛있는데 이거 그 닭똥집이지 바지락 칼국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사실 그냥 닭똥집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치만 이거 고릅니다 양이 진짜 편식 안 하는구나 저안 먹는 거 빼곤 다 먹어요 진짜 불고기, 탕수육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탕수육이 더 먹고 싶어 좋아할수록 부가설명이 많아진 <웃음> 아헐 육개장? 육개장도 진짜 맛있는데 근데 고기 삼겹살이고 존나 오 김치 구워서 먹으면 은 내가 저기 김치 사진이 없었으면 삼겹살 안 골랐을 것 같아 제육볶음 비빔밥 야 이건 비빔밥 야 비빔밥 존나 좋아함 저 진짜 어, 평소에 그냥 밥한 그릇 먹는다 하면 비빔밥은 진짜 한 그릇 반두 그릇도 먹을 수 있어 진짜 좋아해 초밥, 라멘 음... 라멘 갈래 개초밥, 쌉초밥, 초밥이었는데 <웃음> 그치만 저는 밥보다는 면이... 음. 아 묵사발과 해물찜 어... 이건 묵사발이지 음. 떡보다 밥이 낫고 밥보다 면이 낫고 맞아 맞아 딱저거요딱 저거 나떡 진짜 별로 안 먹어 떡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떡왜 어? 먹는지 진짜 모르겠어 전 일단 이빨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 식감 자체를 싫어하는데 떡이 딱 그래 응. 그래서 절편 같은 거는 끈적끈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편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인절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진짜 존나 먹기 좀, 좀 짜증나 응. 그냥 맛도 그렇게 막 내가 그막 이거 후두도 흘려가는 그걸 참아 감에 막 이에 묻는 거를 뭐 띄어 감에 먹기는 뭐 딱히 뭐 주면 먹겠지만 소도 뭐 딱히 음. 골뱅이 야 이거는 이거는 고기다 어. 이거는 참치마요지야 어? 이거는 야 이거는. 그치만 간장게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양념게장이 간장게장하고 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양념게장을 고르려고 했는데 과메기가 존나 눈에 아름거리지만 양념게장. 고르려고 <웃음> <못 웃음> 어, 이거는 빈밥? 어, 이거는 좀 산낙지. 추어탕. 추어탕. 전 삼계탕보다 추어탕이 더 좋아요. 추어탕 진짜 존나 맛있어. 추어탕이 존나 맛있어. 오코노미야키가 더 좋아요. 이거는 비냉.. <웃음> 이거는 물.. <웃음> <웃음> 그럼 어.. 이거는 수제소세지 진짜 끝에 물냉, 비냉 나오면 어떡하지? 이 이거 갈비탕이지 이거는! 어? 해물이냐 고기냐 하면 당연히 이거는 고기 아니냐? 콩국수! 야 이거 닭도리탕도 맛있는데 와저 콩국수 진짜 먹은지 오래됐다 저 작년 여름에도 콩국수 못 먹었거든요 못먹은 지가 많이 돼서 이거 버프를 주겠습니다. 이건 스테이크지. 음? 최종보 뭐 전부 면이겠네. <웃음> 야 이거 육회불에나 무례가 좋다. 어. 야 익힌 고기는 익힌 고기랑 익힌 해산물은 익힌 고기 승이지만 날것은 날것은 해산물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나야 이거는 십육강인데 이거 벌써 결승 같은 느낌인데? 야 물내가 미안하다. 언오 <웃음> 간다. 언니 간다 안녕 미안하다 음 이건 스테이크 물냉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삼겹살하고 양념게장 이걸 같이 먹으면 되지? 꼭 이걸 나눠야 하냐? 그치? 괴롭다 그치만 게장 가자 응. 어... 야 콩국수 미안 안녕 <웃음> 시리새끼 닥쳐 이건 웃고노미야키 가자 응. 감자탕이 은근 느끼하거든요 야 이거는 이건 비빔밥이다. 이거는 비냉이지. 물회지. 이건 닭물회지. 물회 저 진짜 좋아해요. 물회 진짜 맛있어. 물회 진짜 킹갓 존엄 존나 개... 초맛있어 음, 이거는 비냉. 야 이거는 좀... 야 이거 8강인데 왜 이래? 아 이거 개고민 되네. 사실 선호도로 보면은 개장일 수 있는데 제가 추어탕 못 먹은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추어탕을 고르게 되네요. 응, 어. 이거는 물회. 생각해보자 저것의 맛을 생각해보자 찹찹 비빔밥 쿠룩 찹찹 갈비탕 갈비탕이다 응. 이거는 이건 얘네가 사진을 잘못 골랐어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물회 이야! 음... 물회 물회 가자 응. 야이 물고기와 물고기의 대결 결승이거든요 하... 야 이거는 진짜 아. 하... 못 고르겠는데? <웃음> 아, 누가 보면 지금, 지금 시키는 거 고르는 줄? <웃음> 지금 시키는 거 고르는 줄? <웃음> 아, 씨. 아, 추어탕도 너무 먹고 싶어. 물회도 먹고 싶고. 괴롭다. 아. 아. 사실 제가 추어탕, 내장탕 이런 종류 좋아하고 막 물회 이거 새콤달콤한 육수랑 이 초장베이스 양념 이거 진짜 좋아해서 물회가 약간 냉면과 결을 같이 하고 추어탕은 제가 좋아하는 내장탕, 뭐 피순대 뭐 이런 거랑 천지국 이런 거랑 결을 같이 하거든요? 아, 그래 진짜 너무, 너무 대표 음식들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 근데 전복이 있다는 거를 가정에서 보면은 물회인데 야 그래! 물회 가자! 물회! 결승! 물회 가겠습니다! 하하, 결승은 물회입니다 여러분 하하, 야, 물회 진짜 국물 진 개쩔지 진짜 아 진짜 개쩔지 이제 호불호! 호불호 머시기 그거로 가봅시다 여기 밑에 보면은 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맛없는 음식 이상형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맛없는거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그렇지 맛없지 않을거야 음 64강으로 갑니다 맛없지 않을거거든 내 생각에 통곡물 시리얼 맛없네 음.